야! 안 되잖아. 좀잘좀 좀 숨어 있어. 어디네? 얘또 뭐야? 배완 어. 동물이야. 보슬 보슬 한게이뭐냐 이거? 거기 사람. 아! 우짜 쭈쭈쭈. 아, 아! 우쭈추, 어. 우쭈추. 어, 내 머리가. 하지 마. 하자. 아! 하지 마. 하지 마. 음 여보 오늘 리아 친구들이 우리 집에 놀러오기로 했잖아 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은 거 아니야 스위스에 올 때가 됐는데 애들이 음식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어 근데 여보 우리 집 우리 집 있잖아 들어오면 어. 절대 나갈 수 없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웃음> <웃음> 응, no. 응, no. 그래 그래 어, 들어오렴 야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그래. 우리 집은 처음이지? 네. 네 너희들이 네, 요루루랑 처음이에요. 리아 친구들이라고? 맞아요 네, 아저씨. 네, 완전 음. 도 없는 친구야. 야, 어, 어. 여보 아버야 친구를 잘못 사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아, 거야, 공부 친구야. 공부 씨. 공부 자 진짜 못하게 생겼다. 야, 야. 야. 야. 뭐안 냈대? 안안 이거 봐 먹을 게 잔뜩 잔뜩. 네, 와 엄청 많다. 친구들 온다고 해서 우리 어. 음, 아줌마가 열심히 차렸던 아, 아줌마가? 응? 음? 고마워요 아줌마 고마워요 아줌마 인사해야지 90도로 아줌마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아줌마 좋아해야 그래, 그래. 그래. 되는 거야 여보? 아 그럼 뭐, 좋은 거지? 그럼 아줌마지 그래, 그럼 그래, 뭐야 그래. 할머니인가? 음. 그런 거같네 아저씨 리아 어디어요 리아? 리아랑 요루루는 지금 방에 있단다 방에 올라가서 데리고 오렴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알겠어요 아저씨, 아저씨. 야호! 애들이 너무 자유분방한 거 같아. 입이 말이야. 음, 그니까 아무래도 절교 시키는 게 좋겠어. 어, 오늘 밥만 먹이고 바로 보내요. 그냥. 그래요? 아, 아. 아저씨! 아저씨!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왜? 어! <웃음> 뭐야? 리아가 뭐. 내몸통을 먹었어요. <웃음> 아. 아저씨, 리아가 내몸통을 먹었어요. 그 무슨 말이야, 리아가 몸통을 먹었다니? 아이 지 제가 내 몸통 먹었다고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아니, 그거다. 아들아, 겠다 맛있다. 먹을게. 없잖아 이제 어? 어? 어. 어? 어? 먹을거다 어. 어! 어! 우리 딸하고 아들이 왜 저렇게 변한거야? 오오오고봐미잖아 뭐야 뭐야 뭐야 이러고 따라오지마 어? 구독 미아랑요루로가 괴물로 변했잖아 아저씨. 그래 늑대야, 너 늑대라고 했니? 예. 여보세요. 응, 늑대라고 했니? 여보, 여보세요. 아, 아 들린다 들린다. 아 아저씨, 우리 집에 불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너 늑대라고 했니? 네. 아무래도 리아랑 요루루가 뭘 잘못 먹었는지 괴물로 변했단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정의의 빠따로 리아를 창조시킬 테니까 리아야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리아. 근데 <목소리> 늑대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서 나가려면 비유보 네 자리가 필요한데요. 비유보 네 개를 찾고 탈줄하면 인간의 승리니까요. 보와줘야겠다 이로드 위스본. 내가 구해줄어. 어? 고마워요 아저씨. 댕댕아 여기 내 앞에 서봐. 어? 가라 김댕댕. 아. 어? 미안. 야너 뭐야? 너 뭐냐고? 미안 야. 미안 실수야 실수. 아다 엄마. 아, 아. 너 너무 화나. 아 아들 네, 신정아네, 아빠야 아빠. 아빠를 잡아먹으려면 안 되지. 아! 어. 어. 어. 어. 우리 딸이 엄청난 괴물이 되었는데 초호파 공격을 하는데 언내 이제 아들하고 자식이 아니야. 괴물들이라고. 아빠! 우후. 아? 아빠! 보고 싶었어. <웃음> <웃음> 보고 싶었다구예 나도 보고 아. 싶었어 우리 아들 많이 배고프지? 아빠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우리 아들 많이 배고프지 우리 아. 우리 집에 맛있는 친구들이 두 명이나 왔어요 잡아먹으러 가렴 아! 친구! 그래 늑대라고 아, 댕댕이 멋있겠다. 알지? 잡아먹으러 가렴 후 다행이야 Good y 정말 우리 딸이지만 진짜 못생겼구만. 어허 하미요. 단미호. 하미요가 잡혔어 요루루한테 죽었다고. 이건 뭐지? 남매 첫번째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찾아서 나가야 된단 말이지 아무래도 지금 단미호가 잡힌거 같은데 감옥으로 가서 구해주러 가야겠는데 안되겠다 옥상으로 올라가서 구출하는거야 투명한 포션이 있기 때문에 도라오쌍니더? 여기 이렇게 왔다는구만 도라오쌍니더 도라오쌍니더 도야안 되잖아 좀 잘좀 숨어 있어 어디네아이 네 주명이라 너무 힘들어 잘좀 숨어 있으라고 이거 뛰어다니지 말고 슈퍼트를 누르고 장롱 속에 들어가라고 에에에 고마워 도라오쌍또 뭐야 어. <웃음> 애완동물이야 <웃음> 보슬 보슬한게 뭐냐 이거 오쭈쭈 오쭈쭈 우리 문좀 열어줄래? 오쭈쭈 오쭈쭈 아빠 사람 말을 아빠 오 예쁘다고 말해봐 예쁘다 예쁘다고 말해 하긴냐 이씨 하긴냐하긴냐 공처럼 느껴가지고 아! <웃음> <웃음> 지금이야말로 기회가 링 가자 가자 진짜 가자 숨어 있어 어? 아 숨어 있어 비밀번호 어! 3개 찾았어 이름표 보였어요. <웃음> <웃음> 비밀번호는 okay, 3개면 충분하다. 나갈 거야. 8, 땡, 3, 3. 오! 어? 놀래 <놀라라> <어디 있어? 놀라라> 절대 안 나갈 거임 절대 안 나갈 거이 괴물아! 아, 아빠! 난너 같은 딸 나은 적 없어! 나는 아빠 딸인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어, 무서워. 아 어,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뭔냐? 같이 타라기! <웃음> 너가가 나가. 가알겠 나가. 나가. 다가가 나가. 나가. 나가. 나 나가. 나가. 나안 나가. 나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진짜? 나빠 나가. 가나중에누가 좋아요? <웃음> 누구 난, 누가 더 좋아해요? 난둘다 싫어? 왜문 열어 왜문 열어? 문 여는 게어디있어아빠 <웃음> 지켜보고 있어요 음, 미안해 지켜보고 있다고요 이제 가주겠어? 그 앞니발 좀 치워주고 비번이다. 비번이 있었어 여기. 레전드. 파리 성성. 다 가셨다고 했나요?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한번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나와!!! 나와! 나와! 나 구하러 왔는데! 우리는 작전회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저씨 졌어! 우리다 잡아먹혔다고! <웃음> 이, 이 끔찍한 괴물을 봐! <웃음> 끝났어 끝났다고 어? 뭐? 아니 아직 기회 있어요 우쭈쭈 우쭈쭈 어내 어, 말이야 아 하지마 아 하자 하지마 하지마 우쭈쭈 아 우쭈쭈 <웃음> 여기로 와보렴 여기로 내 <웃음> 발판을 밟아보는 거야 우쭈쭈 <웃음> 다행히 녀석은 지능이 퇴화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야 우린 잡바워킹이 분명하다고 <웃음> 오쭈쭈, <웃음> <웃음> 우쭈쭈 우쭈쭈 <웃음> 맛보려면 좀더 가까이 와야겠지 우쭈쭈 일로와봐 우쭈쭈 <웃음> 어! 오오오오 조금만 더갈게가 볼래? 조금만... <웃음> 아! 오, 지금이야... 했다. 지금이야... 지금... 8233... 아, 구하러 왔다가 날라가 버리 근데... 리아가 안 보이는데... 기다리고 있겠죠. 어딘가에서... 아, 우리도 무더기를 몰려가면은... 못뭐 죽이진 못할 거 아니야? 막 내려가 막막가막가 어. 어이 김리야 오마에 어딨어? 없는데? 딱 봐도 입구대기구만나 <웃음> <내가> 먼저 가볼게 <웃음> 야! 여기 있을 줄 알았어 그나 먼저 죽어 <웃음> 문 열렸어 아빠도못가아 <웃음> <웃음> 짜증나 <웃음> 못가너 <했나>? <웃음> 했어 진짜 못 가겠어 <웃음> <웃음>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저기를 <웃음>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좀 기다려보자. 아저씨, <웃음> 애들이 안 잡힐 수도 있잖아. 아저씨, 늑대가 리아를 죽였어요. <웃음> 도대체 무슨 수로... <웃음> <웃음> 진짜... <웃음> 아니고 이제 너무 대놓고 쓰는 거 아니에요. 아저씨, <웃음> 또 죽였어요. <웃음> 어쨌든 <웃음> 우리 네명다 갖췄으니 뭐 실패로 돌아가겠다고 하죠. 이렇게 오늘 탈출 실패 그리고 쥐 d 때가 너무 반칙을 많이 했어서 저희의 패배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좋아요 구독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